제가 예전에 디자이너 처음 달았던 때가 26살인가? 25살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오셨던 고객님들 좀 기억나거든요. 아이도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받았던 고객님들한테 너무 아직도 죄송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고객님들 머리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에 직도 지금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 남자 고객님이 오시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이제 부족한 기술이지만 좀 때려 맞추는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자 고객님들, 여자분들 가 이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 이게 이게 맞는 건가?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드시는 척을 하시는 건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고객님 받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다시 인턴 생활부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그 당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 고객님들을 잘 이해하고 원하시는 거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아 내가 이자공님님들 오셨을 때 머리를 하려면 그 여성적인 거에 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어쨌든 나는 남자지만 여성분들이 뭘 원하는지 뭘 이뻐하는지 또 어떤 것은 이뻐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이제 더 꾸며 드릴 수도 있고 더 이쁘게 해 드릴 수도 있고 문제점 해결 해드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책을 잡지책을 잘 보지 않는데 여자 고객님들 드리는 여자 잡지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일, 보그, 그 다음에 뭐 여성동화 이런 것들 뒤져가면서 모델 사진이라든가 연예인 사진들 보면서 아 이렇게 머리도 하는구나 저거는 뭐가 이뻐서 저렇게 머리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자 잡지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이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돌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서 뭐 저렇게 컬러도 하는구나 저렇게 또 저런 스타일 하는구나 저렇게 올리는구나 저렇게 염색하는구나 뭐 이것저것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여자 보면서 왔을 때. 그 이후로 또 한동안 또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던 방법이 진짜 뼈속까지 여자가 한번 되어보자. 제가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뭐개이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뼈속까지 내가 한번 여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런 머리를 하고 있고 저런 상황이었으면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거를 원할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았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게 된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마인드를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여자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이해가 되고 머리를 했을 때도 옛날처럼 그냥 공식대로 커트 배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이쁜 선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발전이 좀 그래도 그 당시 에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의 모습을 자꾸 기억을 떠돌려 봤어요 그 선생님이 남자 고객님이든 여자 고객님이든 그 고객님을 대할 때 어떤 말투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커트를 치는지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한 번에 막 머리를 만졌을 때막귀 넘기는 동작 빗질하는 동작 핀셋 꽂는 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여자가 되어서 고객님들을 한번 시술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까지 좀 생각을 해서 고객님들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나름대로 약간 그있잖아요 남자의 그런 투박한 손길, 그 경직돼 있고 꼿꼿한 그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 지금 그 시절이 흐르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미용실 제가 이제 원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 왔더니 이제는 뭐 여자 고객님들 오셨을 때 이제 흔히 막 똥손이라고 하는 그런 고객님들 있잖아요 아 일하느라고 바빠서 머리 만들 시간도 없고 여기서 아무리 그 해줘도 집에 간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똥손 고객님들 여기 보시면 자신 있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커트의 불편함이라든가 시들적인 불편함을 들 어느정도 자신 있게 해소를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아 그럼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좀 바꿔 볼까요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면 수준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를 요점으로 드리고 싶냐면 가만히 일단 첫 번째 가만히 있어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또 주변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왜 배우분들이나 연기자 분들이 영화나 연극을 찍을 때왜그 캐릭터의 감정이 탔잖아요 그 메소드 연기라고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고객들 상대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가 될 수도 없고 남자분들이 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제상 근데. 노력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뼛속까지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뼛속까지 남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여자 남자 그 고객님의 입장에서 대해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는 노력까지 하고 그남자친분들은 여자 디자이너들의 관점에서 보는 노력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핏땀물리는 그런 영혼까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님과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자 디자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친한 고객님이 있고 오해동안 네.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고객님이 있는데 그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컴퓨터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저 컴퓨터 어떤 거 샀어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 컴퓨터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없게 되면 뭐 기껏 해줄 수 있는 리액션이 아 그랬어요 네네네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잖아요 응. 근데 바로 그날 퇴근하고 서점에 들려서 컴퓨터에 관한 책을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러니까 또 컴퓨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요즘 시세에 뭐 컴퓨터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또 유행하는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하 번면 책은 사서 공부하지 못하도 인터넷 보면서 조금 떠들어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달뒤두달뒤 고객님이 왔을 때 서로 하는 대화가 아마 틀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네, 그랬어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맞아요. 저 그거 아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 저 이번에 저도 컴퓨터 그거 구입할 예정이에요 어, 그다음에, 어, 고객님, 그 제가 그거 컴퓨터 그거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무엇이에요? 거기서 질문까지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고객님이, 아, 이 사람이 나랑 뭔가 코드가 맞는구나. 그다음에. 나는 여기 머리를 하러 왔지만 여기 선생님과 이런 대화까지 좀 나누면서 좀 쉬어갈 수 있구나 라고 아마 생각까지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컴퓨터 전문사람도 아니고 또뭐 차에 관해서 뭐 기술자도 아니고 그 분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잠깐 연기자가 되고 배우자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음. 형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갈아엎어 갖고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음. 그러면 아마 그 연기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고객님도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진정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도 다른 선생님보다 이 사람이 날 조금 더 이해해줘 라고 느끼며 다시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연기 메소드 연기 영우까지다 바꿔서